항상 니라 아동복지관 아동들을 위해서 애써시는 희망스튜디오 그리고 스마일게이터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스터피자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 아이들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니라 아동복지관 아동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로스타그크 모험가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모험가님들 덕분에 스마일게이트와 미스터피자의 선한 나눔으로 저희 청소년들이 오늘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나눔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선한 나눔이 많은 어, 마을의 청소년들에게 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로스트하크 모험가 여러분과요.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 희망 스튜디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